오늘 심사임당님의 다모아 프로그램이 유료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바보같은 결정이더라고요 저라면은 유료화 절대 안했습니다. 네. 일단은 개발자님의 가장 큰 실수는 심사임당님이랑 심사임당, 상의를 안하고 유료전환 하신거예요 사실 유료전환하는거는 당연한 선택이에요. 개발하는데 분명히 자기 시간 투자했을거 아니에요. 네. 신사임당님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개발자님이에요 사실 저희는 개발자님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되죠 하지만 사전에 예고 없이 유료화 전환을 시킨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이게 재능기부로 시작했잖아요 네, 사람들 다 무료로 알고 쓰다가 갑자기 유료전환을 한다고 하면 은 배신감 느끼죠 네. 아무튼 잘못된 식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 그 분이 하실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유료화. 저 이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부분 유료화. 돈을 안 내면은 지금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쌍모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이 프로그램처럼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돈을 내면은 광고가 안 나오고요. 아니면 처음에 돈을 안 내면 광고를 띄우고 돈을 안 내면 처음에 로그인할 때 광고가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식으로. 네. 부분유료화 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무료화를 하고 대신 광고를 넣는 거예요 더 많이 네. 종류는 배너 광고 일주일에 여기 다는데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네. 한 5개 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당 한 50만원 수익 나겠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여기 막 강좌 같은 강의 광고를 올려가지고 한 명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강의를 들으면은 명당 5만원 10만원 이런 이런 식으로 강의 광고를 대행해줘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되게 비싸요. 뭐, 적게는 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20만원짜리, 비싸게는 뭐,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쇼핑몰, 쇼핑몰 솔루션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거 광고. 아니면, 3자 물류센터 광고. 또는 도매업체 광고. 물건을 공급해주고 싶어, 싶어하는 업체들. 사실 도매업체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거는 온채널, 도매국, 그 다음에 몇 군데 밖에 없는데, 도매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천개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천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판매처를 원하는 위탁 배송 대행업체 광고 그리고 마케팅 책 광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옆에다가 광고창을 달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로 수익을 얻는 거죠 대신 이용료는 무료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교육사업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은 심사임당님은 컨설팅이나 교육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뭐저 같은 강사를 불러 가지고 스마트스토어 교육 사업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사가 메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메인이고 강사한테 어 시간당 뭐 10에서 15만 원을 주고 교육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한월 정액 10만 원 정도의 회원제 위탁 배송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거 여기다 광고하는 거죠. 가지고 보통 도매 업체에서는 위탁 배송 대행 업체에서는 판매사를 굉장히 많이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판매사가 되더라도 뭐 50대 1, 100대 1, 많게는 뭐 200명 중에 한명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 예. 회원제 위탁 배송할 수 있는 위탁 위탁 배송 판매자를 구해 가지고 약간 소규모의 어떤 그 판매망을 자기가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비 한 달에 10만 원씩 30명한테 받고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공급할 때, 적당한 조금의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회원제 위탁 배송 대행업체. 요렇게 제가 한 7만 30명 정도 꾸리면은, 도매처랑 협상할 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 개발자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유료화, 그 다음 부분 유료화. 그 다음에, 무료한, 무료인데 광고다는 거. 네. 아니면은, 마케팅회사 불러가지고 교육사업 하는 거 또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음네 여기 그 카페 회원이 만 4천 명이에요 그중에 물건 잘 파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적당한 회비를 받고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위탁 배송 대행 물건 파는 판매 약간 조직을 갖는 거네 이렇게 제가 뭐별막 오래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인 유료화를 선택하셨어요 요즘도 어플 보면 유료 어플 거의 없잖아요 다 부분유료지 네. 아무튼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심사임장님께서는 어 플랜B를 마련하셔가지고 여기서 유료화를 이야기하자마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3월 5일이잖아요 9일 후에 이제 제가 무료로 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개발자는 시간만 날렸네요. 근데 또 시간만 날린 건 아니에요. 이 개발자분이 카페에 14,000명의 회원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14,000명의 회원이 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이 카페 제가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 14,000명이잖아요. 한 300에서 300만원 정도에 구매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물론 실제로 거래에 들어가면은 내고치겠죠 네좀 싸게 해달라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그냥 개발비를 총칠수 있는 것 같아요 한 300, 400정도면요왜냐면이 프로그램이 만들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요거다 네이버 API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다면은 굴리지 못하도 판매만 제대로 한다면은 들어갔던 시간에 대한 그 개발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제가 사실 이 영상은 쌍모다 프로그램 소개시켜드리려고 찍은 거거든요 어, 제가 설명란에다가 쌍모다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 평생 무료갈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수익을 이 프로그램을 유료화를 할, 유료화를 해가지고 창출하는게 아니라 여기다 광고 달아가지고 창출할 것 같아요 뭐 여기 여기 있는 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중에 하나 고르셔도 됐고요 네. 아무튼 쌍모다 괜찮습니다 다 모아 대신 이제 쌍모아 쓰세요 쌍모다 쓰세요 쌍모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